안녕하세요 꿀버님들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대만을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 출장은 조금 달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 저희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개치 의 않을까? 영상 제작 경비는 또들 <웃음> 테니까 뭐 허리벌님들 마음대로 한번 찍어 보세요. 네, 제가 <웃음> <조심히 오세요. 웃음> <웃음> 어, 하고 싶은 말은 저 지금 어 저희 광고주 님인 KK 대리에서 하고 싶은 거음대로다 하고 오라고 <웃음> 하셔 가지고 허리벌님들 마음대로 한번 찍어 보세요. 들어와 <웃음> <한번> 볼게요. <웃음> 때부터 일정, 맛집 이런 거 하고 싶은데도 다 짰거든요. 여행처럼 즐길 수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 아, 기사님.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Power, this one. All in charge. 저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편하게 갈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영입같은 네. <웃음> 출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기네 <웃음> <웃음> 저희 종경님은 이번에 제가 i t v 제가 들어갔다가 이 평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극한직업 대표님 활동해! 몸을문댔습 니다. 완전 매니저우이 공항에서 부터해주셔가지고요일에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김지도님의 지금 내비에 따라 가고 있어요.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진짜 근데 이쁜 배경이. 好谢谢 삼십팔구 어. 이렇철로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오딜 가나 야경은 둘구나한번 집은 가볼 만하다. 이 아주 빨랐다. 오, 여기로 이렇게 그냥 육카페에 오시면, 카페에 오시면,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One, one 아주 peanut ice cream. One. 하나? 야.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네, 손, 손, 손. 다시. 네, 네, 날씨만 좋았으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싶어.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다들 먹고 있어요. 여기다. 해보자. 근데 나도, 나도, 나도. Yeah. 먹을 수 있어요? 아, 조금, 조금 특이한 맛이에요 특이한 뉴메뉴라고 서비스도 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쿠킹클래스 왔어요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이거 제일 잘 만들 수 있고 이거 저희가 그러니까그니까 애들한테 보내주고 이게 한받해볼상라한 사람이 있다가 제가 좀높은무거아 <목소리> <목소리>